네, 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에, 자, 이 동영상의 목표는 이두 개입니다. 1번, 동사를 세개 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 응. 그리고 2번, 기본형을 마스형으로 바꿀 수 있다. 이두 개입니다. 자 일본어 동사 어, 먼저 그룹 나누기를 하기 전에 콘통점이 있어요. 음, 자 일본어 동사 이크 내르, 가우, 요무, 노르, 스르타에 이런 게 일본어 동사인데요. 어, 기본형입니다. 사전에 나와 있는 현대죠. 음, 자 어떤 콘통점이 있습니다. 어, 어, 현대상, 음, 현대상의 콘통점 음, 그렇죠? 음. 에, 우단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어, 다. 어, 자, 우단이라는게 뭐냐면은 이거예요. 어, 의그스츠느흐무유르 어, 이거 오는 아니, 어, 이거는 오는 아니에요. 이거는 잘못 나오, 나와 있는데 의록, 예, 의단으로 끝나는 거예요. 일본어 동사. 어, 의단으로 끝나지 않는 것은 동사가 아닙니다. 음, 일단 이거 기, 어, 이거를 어, 기초적인 지식으로 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음. 자 어, 그룹 나누기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일본어 동사는요 어, 세 가지 그룹으로 나누질, 나눌 수 있습니다 왜 그룹으로 나눠야 하냐면은 어, 활용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어, 그렇죠? 어, 어, 한국어도 마찬가지죠 어, 가다 먹다 그 사전에 나와 있는 현대만 안다고 어, 그거 뭐 회화에서 쓸수 있는 건 아니죠 어, 적절하게 에, 갑니다 갈 겁니다 이런식으로 갔을 때 이런식으로 활용해야 하는 거죠 어, 일본어 동사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동사를 활용할 때 유형이 세 가지 있어서 세개의 그룹으로 나눠야, 나눠야 한다는 거죠 자 이름이 있습니다 1그룹, 2그룹, 3그룹 이라는 세가지 그룹이 있습니다 자 먼저 1그룹 부터 보는게 아니라 3그룹 부터 볼게요 음. 상그룹 동사는요 어, 두 개밖에 없습니다 수르 하고 크르두 개뿐입니다 음, 그래서 이거는요 규칙이다 뭐다 그게 아니고요 어, 그냥 외우세요 상그룹입니다 이 그룹 동사는 두 개의 조건이 있습니다 두 개의 조건을 충족해야지 이 그룹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그때 글자가 루 입니다. 루로 끝나야 해요. 음. 에, 두 번째 조건은 루앞에 어, 글자가 이단 아니면은 애단이다. 음. 자 아까 단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했죠. 어. 어, 보세요. 자 여기 있습니다. 다베르, 미르, 네르, 노르, 아르, 네므르 어, 여섯 개 동사가 있는데 자 이걸 검토해 볼게요. 어, 일단 다 끝에 글자는 다 루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아이 그룹 음 의심 되죠. 그근데 어. 르로 끝난다고 다이 그룹 아닌 거예요. 음 여기 나와 있죠. 어르 앞에 글자가 앞에 글자입니다. 르 바로 앞이에요. 어. 이단이에 아니면은 에단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르 앞에 글자 배죠. 배, 에단, 미, 이단, 네, 에단. 아 이거는 이 그룹이다. 밑에 거는 노르노 보당 아 아당 무 우당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어. 어. 위에 거는 이 그룹이라고 할수 있는데 밑에 거는 아닌 거예요 이 그룹 아닌 거예요 르로 끝난다고 다이 그룹 아니에요 두의 조건을 두개다 충족해야 되는 거죠 자일 그룹 동사 볼게요. 자 일본어의 모든 동사는 1,2,3그룹으로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1그룹 조건은 하나밖에 없어 음, 그렇죠 그외 모두입니다 음, 아까 3그룹 동사 봤죠? 2그룹 동사 봤죠? 조건 거기에 안 들어가는 거는 모두 1그룹 동사로 라고 할수 있는 거예요 음. 자 일단 설명했어요 음, 자 어. 동사 그룹 정하기 방법 정리를 해 볼게요. 음. 자 먼저 끝에 글자가 어떤 동사를 봤을 때 끝에 글자가 르 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죠? 어. 자 만약에 아 끝에 글자가 르가 아닙니다. 그러면 바로 1그룹 정할 수 있는 거예요. 끝에 글자만 보면 일단 음 루가 아닌 거는 1그룹이에요. 음자 어. 만약에 끝에 글자가 루로 끝난다. 그렇죠. 그러면 스르냐 그르냐 아니냐 그거를 어, 확인해야 돼. 어. 그러면 yes 음, 스르다 그르다 하면은 바로 3그룹 동사입니다. 자 복잡한 거는 다음이죠. 루로 끝나는데 스르도 아니고 그르도 아니다. 하면은 뭐를 봐야 되냐 어, 르 앞에 글자가 이단인 아니면 에단이냐 어, 그거를 봐야 되는 거야 만약에 아, 맞다 르 앞에 글자가 이단이다 아니면 에단이다 하면은 이 그룹이에요 근데 자 만약에 NO 어, 아니에요 르 앞에 글자가 이단도 아니고 에단도 아니에요 그러면 일 그룹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요. 어 동사를 화, 어, 사전에 나오는 현, 나와 있는 형태죠. 응, 봤을 때 이거를 한순간에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응. 응, 할수 있습니다. 응. 계속하면 할수 있습니다. 응. 바로 정할 수 있습니다. 자 볼게요. 이 그가 어느 그룹에 속하는지 볼게요. 끝에 글자가 루입니까? 아니죠. 그럼 뭡니까? 바로 일그룹입니다. 간단하죠. 자 미를 검토해볼게요. 끝에 글자가 르예요. 네 맞다 르예요. 그래도 스르도 아니죠? 그르도 아니죠? 그러면 어디를 봐야 합니까? 르 앞에 글자가 이단이냐, 에단이냐, 어, 맞습니까? 아, 맞죠. 미이니까 이단이죠? 그러면 뭡니까? 이 그룹이에요. 이렇게 정할 수 있죠. 그르 어느 그룹이냐? 먼저 그때 글자가 르어 루. 루 맞다. 그러면 어디를 봐야 돼? 어, 스르 아니면 그르예요? 예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상 그룹입니다. 노르 그때 글자가 예 네, 르예요. 스르 아니죠? 그르 아니죠? 자 그때 글자 아, 그, 아, 루 앞에 글자가 이단이에요? 에단이에요? 어, 아니죠? 노으니까 오단이죠. 그러면 노으니까일 그룹. 노르는 일 그룹이다 이렇게 정할 수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이거를 어, 모든 동사에 관해서 할수 있어야 합니다. 어, 자 연습이에요. 자 이런 연습입니다. 아이. 자 각각 기본적인 동사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전지 시켜서 어, 검토해 보세요. 네, 오케이. 자 어, 전단 말합니다. 이크 일 그룹, 내르 이 그룹. 노르 일그룹, 쌍그룹, 이그룹, 일그룹, 일그룹, 쌍그룹, 일그룹 어? 이거는 이상하지 않나요? 응. 그렇죠. 루로 끝나죠? 스르 그룹 아니죠? 응. 르 앞에 글자가 에죠. 에단이죠. 에단은 이그룹이어야 하죠. 근데 이거는요. 일그룹 맞습니다. 왜요? 이거는 예외입니다. 응. 세상 어, 모든 것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가 있어요 어, 그러니까 어, 이것도 가해로도 어, 여기까지 제가 어, 말씀드린 거 어, 설명드린 거 어, 적용시키면요 이거는 분명 이 그룹입니다 그래도 일그룹인 거예요 이거는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음. 그러니까 어, 그런 게 있어요 어, 이 그룹 현태인데 1그룹 지급해 줘야 되는 동사가 꽤 있습니다. 어. 근데 그건 형태상 모릅니다. 그러니까 나올 때마다 이걸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어. 그 형태상의 차이는 없어요. 예외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없으니까 일단 이 단계에서는 가해르가 2그룹 조건을 가지고 있지만 은 1그룹이다. 이렇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아이, 자 다음입니다. 다베르 어, 이죠 아이 자 됐습니까 에, 이거 혹시 이해가 안가면요 다시 에, 제가 설명한 거 들었으면 합니다 음자 여기까지 해서 어 일단 1 2 3 그룹 일본어 모든 동사를 어, 3 그룹으로 3개의 그룹으로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어왜 그룹으로 나눠야 하는 거였어요 음 그렇죠 어 활용하기 위해서 음, 활용 음, 자 여기서는요 제일 기본적인 음, 활용형인 마스형에 대해서 볼게요 음, 자 이크 이거는 가다 음, 화제, 사전에 나와있는 형태입니다 어, 자 이거를 음, 마스 이거에 마스를 붙여 볼게요 어, 어, 이키 마스 하면 갑니다가 되는 거예요 이키 마센 하면 은 가지 않습니다가 되는 거예요 어, 근데 이거 이, 마스 마생 앞에 있는 이기라는 게 있죠 정확하게 말하면 이그의 마스형을 이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마스형에다가 이기죠 이그의 마스형 이기죠 에다가 마스를 붙이면은 뭐뭐 뭐 합니다의 뜻이, 뜻이 되고요 마생을 붙이면은 뭐뭐 뭐 하지 않습니다의 뜻이 되는 거예요 어. 자 여기서는 어, 모든 동사 어, 어떻게 존중한 표현으로 만들 수 있는지 그거를 볼게요 자, 또 3그룹 도 볼게요. 3그룹 동사가 뭐가 있었습니까? 이두 개죠. 스르, 크르. 자, 이거는 두 개밖에 없으니까 어, 스르는 지맙스. 크르는 기맙스. 하면 합니다. 옵니다가 되는 거야. 어, 근데 두개 뿐이니까 이거는 그냥 외우세요. 이건 규칙이다 뭐다 없습니다. 그냥 외우, 외웠 외우시면 합니다. 자이 그룹 동사는요 두개 있습니다 아두개 예를 냈어요 어, 미르 하고 다베르 이거는 존중하게 말하려면은 봅니다 먹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미마스 다베 마스 음저 그렇죠? 어떤 규칙이냐 하면은 이, 이런 규칙이에요 르를 떼고 마스를 붙인다 이거 규칙입니다 예이 규칙이 있어요 이 그룹 모든 이 그룹 동사를 이렇게 를 떼고, 떼면은 마스 형이 떼는 거예요. 음. 자, 일그룹 동사입니다. 너무 익을 예로 들었어요. 아이, 자, 이거는 넘이 마스가 되고 익히 마스가 됩니다. 자, 이거는 어떤 규칙이냐 하면은 음, 이런 규칙이 있어요. 끝에 글자를 같은 행에 2단으로 바꾸고 마스를 붙인다. 이런 규칙입니다. 자 이건 조금 복잡하죠 어, 자 이건 좀 볼게요 자세하게 어, 자 같은 행의 이단으로 바꾼다는 건 뭐냐 하면은 자, 얘는 이렇게 예를 들게요가으라는 어, 어, 음, 동사가 있습니다 어, 그렇죠 어, 자 가, 에, 지금 어, 가우죠 우가 우단입니다 맞죠 어. 같은 행이라는 거 이거예요 행, 아행이라고 하면 아유웨어가 섞는 거예요 음. 자, 그렇죠 어. 근데 같은 행에 지금 우가 여기 있죠 이단으로 어. 바꾸는 거니까 같은 행에 이단이라고 하면 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를 이로 바꿔서 바꾸면은 마스형 되는 거예요 가이가 가우의 마스형이에요 에다가 마스를 붙이면은 가이마스, 삽니다 되는 거예요 아, 여무입니다. 여무는 어느 행에서 갑니까? 무, 어, 마행에서 가죠. 어, 마행 응. 같은 행, 마행의 이단이니까 여미마스 이렇게 되는 거죠. 응. 자, 이게 일그동사의 룹 어, 활용 규칙입니다. 어, 그렇죠? 어, 그러니까 어, 먼저 동사를 그룹별로 나누고 그렇죠? 어, 에다가 1, 2, 3그룹으로 나눠지면 그 그룹에 맞게, 규칙에 맞게 에, 그 활용해야 하는 거예요. 아이, 자, 마지막으로 이걸 볼게요. 아이, 에, 각각 동사를, 음, 마스, 각각 동사에 마스를 붙여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전지시켜서 조금 해보세요. 아이, 자, 전답 말합니다. 가우는 가이마스. 네ます。食べます。します。見ます。読みます。行きます。来ます。じ帰る는일 그룹 지급해 줘야죠. 어, 가에리마스. 응. 노르 노립니다. は 이렇게 됩니다. 아이, 자, 여기까지 해서 어, 말씀드렸어요. 어 그룹 1,2,3 그룹으로 나누는 방법 간판법과 음, 어, 마스를 붙이는 방법 마스크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이, 에이, 자 수고하셨습니다